정종 1등이야? 야 우열을 가질 수가 없네 우열을 가질 수가 없어 뭐야? 근데 내가 1등이야? 여기 그, 아. 응, 닮았는데? 야 민성이 되게 두잡게 나오잖아 1위는 누구야? 1위는 겉버져들지 태일이 형얼굴 크잖아 머리 깁니다. 코가 코고 얼굴 크니까. 머리가 니다머리 길어? 머리가 좀더 붙입니다. 크고 얼굴도 크고. 아 진짜 여기 인물 없다. 인물 없다. 오늘 난이도가 높은데? 뭐야, 진짜 어, 태곤 1위지. 그만 이땀 잖아. 태곤 1위. 형이 2년? 근데 우리 팀 4위, 5위는 그래도 그 자욱이랑 케이 해줘야지 지금 찍을까? 자욱이 아 현준이 있네 올백 시키면 안돼아자이아자이가 그래? 아, 아, 아, 응. 독보적이다 이비는 따라갈 수가 없다 너 어디서 잡아왔어? 네 형님 이거 형님들 좀다 <웃음> 이해해준다고 이상민 그래, 보세요, 이상민. 써, 요즘 야구 잘하니까 얼굴도 잘생겨보여요. 질문 하나 더 해줘. 야구 잘하고 나서 제일 건방져진 놈은? 이상민. 이상민. 바로 1등입니다. 이상민. 승환이 형. 너는 왜 나를 걸고 있는지. 일정도... 야, 어차피 해봤지, 너 거기야. 네. 나와, 거기... 나 거기, 나딱 나. 여기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너는 코풀해. 여기 한번빌려도 되겠다. 그래서 얘는 그 3년에 5분을 쓰서 안무 소리를 7까지 쓰는 거히려도아어이들 어떤 폭포적인? 야, 아무도 모르지만 수능부터 물는이 No handsome, no h a n s o m e k a y 조심스럽다. 하고 싶은데. 올라가나요캐 어디 있지? 적으로하겠습니다 해주셨으니까 케는 정말 잘생겼어 음. 정말 멋있어아 음. 아! 아. 힘들어 <웃음> 야뭔테매인데1 2 3 4 5야 김태훈 부중이 1지왜 자꾸 뒤로가 <웃음> 야 상민이도 3이지 못쓰지마 이제 테메 건들면 커피 숨이 너무 뒤에 있다 야야 이거는 이거 가슴에 붙이고 다녀 다 이렇게 어? 넌 나의 아벌타니까 붙이고 다녀 항상 지갑에 넣을, 넣을래? 아니, 핸드폰 케이스 뒤에 붙여놓고 다녀야 <웃음> 돼 보내지 말래요 여기는 이거 맞아요? 랜서야 <웃음> 요저도 <오. 웃음> 만나요 <웃음> 아이아고 가만 <목소리> 뭐. 뭐야 왜 나는 아 있다 여기 있어? 아, 아, 아, 아. 내가 시킨 거 같잖아 그러면 이씨아 그러지 마 으하. 됐어 됐어 야 팬들이 보는데 장난치지 마 팬들이 보는데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장난치지 마 팬들이 보는데 진정성이 없어 아니, 그래 니가 왜 니가 네. 니네 사진을 본적고 제가 볼까요? 어. 제가 볼게. 이래그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이그롭게래그 메이트 승래리래아이 그래, 그래. 그맞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The most handsome guy? Mm. Some m a t the p a n first. He t h i n s that you're really handsome. appreciate oh, that. 이상민, uh -huh. 왜 자꾸 카메라가 있다왜 이렇게 왔다 바뀌어야 되니까. 아잘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 으니까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잘못 들었잖아. 찍을 수있어야겠 이건 안 바뀌어. 난어린 친구들로 인상현이 잘안입으 재현이랑은 없지? 어? 아우 기있 우상현아 왜 참고 있네 우와! 어린이 우인방 <웃음> 어린이 우인방 <웃음> 응, 해줬어 감사합니다 현진이 그래도 1등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는데어 <웃음> 다들 근데 어린들 앞으로 삼성에서 보여줄게 많으니까 응 음. 시원 에이 거짓말 하지마 <웃음> 뭐. 어? 그럼 나 재현이 1등 <웃음> 우리 고등학교 후회니까 학연 재현이 <웃음> <웃음> 외모 순이랑 상관없잖아요 권왜 <웃음> <On man>. 네저 <웃음> <저희> 있는 곳만으로 <웃음> 경컹사줬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외모순이 렉스야? 요라인이네설설경부 어, 혁호좀잘지 김혁호 좀 잘생겼지. 재현이가 잘멋겼어 재현이 생겼어 잘생겼도 저기 들어가 줘가지 현준이가 잘생겼는데 현준이 양벌이를 잘 기르거든요. 찰나의 순간들 한번 잘 보세요. 현준이 오게티. 나워 먹요저 사진 Brock��� t r a 치 생겼어요? 디 민성이 왜? 민성이 손 i d i 많이 사랑해요 아. 우리 사랑하는 살이 전부 진이 w a h r 나 c h e i n l i c 신경실상 제멋지저네요저 이호석이 승규하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없다니까. 응? 아니 뭐나 아, 이렇게 붙여도 되죠? 네. 그래 얼굴은 그치 얼굴은 그정해야죠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고정해야 어. 아, 면좀그그그 아시는아해 진짜. 하제니 사이즈. 어, 안 아까 파는데 잘생기셨잘생아아다 저는 모자벗은 안고김대우도안들어갑다성수도없 이제 응. 세대 한번 세대교체는 그래.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수치